저번 시간 우리 소년 만화를 대표하는 원나블 중에서 나루토에 등장하는 캐릭터 파워랭킹을 알아봤었잖아요 아 정말 주위에서 반응이 어마무시했거든 정말 다들 너무 재밌다고 아마도 알것 같네요 제가 어마무시한거 <웃음> 이런 소년 만화에서 캐릭터만큼 중요하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과연 뭘까요? 어? 알것 같아요 혹시 배트? 그렇지, 그렇지. 이제 뭐착하면 척, 척, 척, 척, 척 빠서네. 이 멋진 주인공과 이 악역이 막 부딪히면서 이 능력되는 력이이 대결이 말로 이 바로 소년 만화의 팬이 아니다. 닙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속 한번 사용해보고 싶은 필살기. 탑. 아테. 어 과연 어떤 작품에 어떤 인물이 사용하는 기술이 레크인 되었는지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지 대제의 주인공, 멜리오다스의 총 반격이 10위의 랭크인 되었습니다. 일명 풀카운터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자신을 향한 모든 공격적인 마력을 배 이상으로 튕겨내 대받아치는 반격 기술입니다. 상대의 마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엄청난 위력으로 되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더 l d 시간이 없, 멈춰라! 조조의 기묘한 모험의 카리스마 악역이자 상징! 디오의 더월드가 9위! 더월드는 간단히 말하자면 시간정지! 그러나 시간을 정지시키면서도 디오의 그 자신은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어마무시한 능력입니다! 시간이 멈춘 세계에서는 인과관계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공격을 받거나 해도 희생자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 능력의 주인인 디오가 특별이라는 점! 원피스의 주인공, 루피의 능력 중에서도 상징적인 기본 공격! 고무고무 고무 피스톨이 파리의 랭크인! 악마의 열매를 먹고 생긴 고무고무 고무 능력은 몸이 고무처럼 늘어나고 타격에 강한 내석을 부여하는 능력입니다. 루피는 자신의 팔을 길게 눌러뜨린 뒤 고무의 탄성을 이용해 강력한 펀치를 먹이는데 이 기술이 바로 고무고무 고무 피스톨입니다. 장철의 연금술사의 주인공 에드워드 엘릭의 연금술이 7위! 특유의 화려한 연출 때문에 마법같이 보이며 뭔가를 닥치는 대로 만들어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질량과 원소를 무시하지 않는 철저한 등과 교환의 법칙 안에서 연성이 이루어집니다. 손바닥을 한번 마주치는 것만으로 각가지 상황의 연성을 순식간에 해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나루토의 주인공 우주마키 나루토의 간판기술 나선난이6위의 랭크인! 손에서 방출한 차크라를 초고속으로 난해전한 후 구체로 압축시켜 모아두는 기술입니다. 인을 맺지 않고 형태 변화만을 국한으로 올린 탓에 이 기술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습득 난이도가 A랭크로 분류될 정도로 고난이도의 기술입니다. 만년 낙제생이었던 나루토는 자신의 또 다른 간판기술인 환영분신술을 이용해 이 난제를 멋지게 해결하게 되죠. 애니메이션 속에서만 가능한 거니까 이진정을 <웃음> 하고 우리 필살기를 보러 같이 전화로 시가요 쏘쏘쏘 반역의 룰루슈의 주인공, 룰루슈 람페르지의 기어스가 5위의 랭크 1! 기어스란 코드를 계승한 자들과 계약을 통해 얻게 되는 능력을 뜻합니다. 주인공의 기어스는 절대순종의 힘으로 불리는데요. 눈으로 보고 절대적인 명령을 내려 조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단한번 기어스에 걸린 상대는 다시 걸리지 않으며 기어스에 걸린 상대는 효과가 발휘되는 동안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과학의 초전자포 주인공의 서포트 시라이 크로코의 텔레포트가 4위! 보유한 초능력은 레벨 4의 텔레포트! 음... 접촉한 물체도 텔레포트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크로코 아, 이... 테츠아의 시선유도가 3위! 환상의 거리나 식스맨이라는 닉네임에 무색하게 키도 작고, 체중도 적은 빈약한 약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골이 환상의 식스맨으로 불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시선유도를 기반으로 한 사기적인 패스돌리기에 그래. 있습니다! 프리들의 득점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크로코의 농구 스타일입니다. 어떤 과학의 초전자포의 주인공, 미사카 미쿠토의 초전자포가 2위! 그녀는 학원 도시에서 단 7명만 존재하는 초으로자 레벨 5중 서열 3위인 일렉트로 마스터입니다. 유년기에는 레벨 1이었지만 노력과 근성으로 12살에 레벨 5까지 도달했습니다 꿈꾸고 현실에서 남몰래 구사해보는 한 번쯤 사용해보고 싶은 애니메이션 배살기 1위 드래곤볼의 주인공 소노곡의 에네르기파가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야말로 드래곤볼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전신의 모든 길을 끌어내서 손에서 뿜어 내는 이 기술은 무 천도사가 전수하여 우주 단위의 전투를 벌이는 지금까지도 애용되는 기술입니다. 또 농구들을 좋아하는 남자들 보면 은이 크로코테치아 같은 능력이 간절할 거예요. 어떤 경기에서도 이길 수 있으니까 이처럼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 기술 혹은 필살기랑 그 캐릭터를 상징해서 나가서 이 작품의 주제와도 민족한 어 연관을 맺고 있죠. 이런 관점에서 작가가 왜 인물들에게 이런 기술을 부여했는지 그 의도를 가늠해 보는 것도 작품을 즐기는 색다른 시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음. 웬일로 그리 철두는 말을 하니 이가 나도 이 정도 진행했으면 철들때도 됐지 그래 그 조금 근데 어 조금 빨리 좀 철들지 그랬어 왜 네. 그냥 늦었어 철들기에는 왜냐면 너무 너무 아쉽게도 이번 시즌 3.6은 여기까지거든요 <웃음> 아, 우리 다음 시즌에는 돌레이려이이 이 동력을 레드 다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질덕어요 안녕 이거 뭔데? 이거 메가블럭, 콜, 코코코코코코 콜, 콜 진짜 아니 이거 뭔데? 진정 진정, 진정. 조금만 진정하고 자 여러분. 페이스북 짤비에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열렬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메가블럭 콜 오브 듀티를 드립니다 진짜. 네. 무슨 동이 댓글만 달려 준다고. 내 달면! 려 바로 간다. 나도 같이 가자. <웃음>